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약한 달여 만에 침묵을 깨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대권 지지율은 20%, 전당대회 지지율은 78% 정도라며 민심과 당심이 무련에 뻔나 차이 난다. 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집권은 불가하다고 직격했다. 박전 위원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득표한 77.77%라는 숫자가 두렵다며 이 숫자를 압도적 지지로 입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권리당원 투표율 37%를 압도적 외면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재명 당대표의 당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미 지방선거때부터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었고 이번 전당대회는 그저 사실혼을 법률론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해 감동도 없었다며 무엇보다 아쉬운 건 이재명 체제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세력은 침묵하거나 배제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대간 치열한 대결도 정책과 비전 경쟁도 없는 이재명 추대대회 는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권리당원 투표율은 37%로 매우 낮았고 호남의 온라인 투표율은 19%에 불과했다면서.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지, 나이 말고 586세대와 뭐가 다른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출마 무산 뒤긴 침묵을 깨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이른바 개딸 팬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전 위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득표한 77.77%라는 숫자가 두렵다면서 이 숫자를 압도적 지지로 읽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권리당원 투표율 37%를 압도적 외면으로 읽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전 위원장은 이미 지방선거때부터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었고 이번 전당대회는 그저 사실혼을 법률론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해 감동도 없었다면서 무엇보다 아쉬운 건 이재명 체제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세력은 침묵하거나 배제되었다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피빌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압도적 지지로 읽을 것인가 압도적 외면으로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당대표 출마가 불어된 후 자명을 이어온 지약 40일 만에 다시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이다. 그는 우선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당선된 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린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닐 것이라며 이미 지방선거때부터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었고 이번 전당대회는 그저 사실혼을 법률론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해 감동도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쉬운 건 이재명 체제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세력은 침묵하거나 배제되었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치열한 대결도 정책과 비전 경쟁도 없는 이재명 주대대회는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전 위원장은 권리당원 투표율은 37%로 매우 낮았고 호남의 온라인 투표율은 19%에 불과했다. 586을 이을 새로운 정치 세력도 키우지 못했다. 97세대의 도전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났을 뿐이라며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지 나이 말고 586세대와 뭐가 다른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파트는 끝났다. 지금부터 냉정한 평가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께서는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이른바 깨딸 팬덤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대권 지지율은 20% 전당대회 지지율은 78% 정도다. 민심과 당심이 무려 4배나 차이가 난다. 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직관은 불가하다. 전당대회도 끝났으니 이제는 팬덤의 좁은 우물에서 탈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정치보복의 입법을 연계하면 민생은 실종될 것이라며 수사와 민생분리원칙을 선언하고 저들이 아무리 탄압해도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이 대표를 지켜줄 것이고 윤석열 정권도 함부로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삶이 반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정부 여당에 협력하겠다고도 하셨다라며 맞다. 언제까지 적대적 공존에 기대서 생산성 제로인 정장을 이어갈 수는 없다. 권력 싸움의 길을 잃고 헤매는 국민의 힘을 이끌고 지원하는 유능한 민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라고도 말했다. 끝으로 그는 솔직히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득표한 77.77%라는 숫자가 두렵다. 이 숫자가 팬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독성과 독주를 예비하는 숫자가 아니길 바란다라며 이 숫자를 압도적 지지로 읽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권리당원 투표율 37%를 압도적 외면으로 읽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